오늘은 조금 아니야. 안녕부터 해야 되나? 안녕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안녕! 그냥 <웃음> 이거 하잖아요 <웃음> 오늘은 이제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되게 자주 쓰고 요즘 굉장히 애정애정하는 그런 제품들로 가져왔어요 그 제품들과 함께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오늘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얘기들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TMI 뿌리면서 한번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네, 심심풀이 땅콩처럼 약간 재밌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분명히 아리따움이겠죠? 아리따움에서 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나름 입술 각질 부자거든요? 입술에 각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입술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는 편인데 얘가 진짜로 립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전에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입술 각질이 쫙 벗겨지는 그런 매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자주 쓰고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좀 핑크색 이렇게 되직한 이런 제형인데 향기도 되게 좋거든요? <웃음> 계속 맡고 싶은 약간 딸기향이라그래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듬뿍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립 바를 때쯤이면 각질이 벗겨져 있을 테니까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RMK 건데 제가 환절기만 되면 꺼내드는 아이템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부가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이런,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에 아니 더운 날? 더운 날입니다 추운 날에 그래서 날씨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좀 촉촉한 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거는 터치인솔 프라이머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거 광고했었거든요 <웃음> 광고에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제품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 이 프라이머 왜냐면요 뭐 베네피트 이런 유명한 실리콘 프라이머도 있잖아요 모공 채워주는 결 프라이머들 근데 걔네들은 제가 쓰면 은 여기 너무 뭔가 막 꽉 막힌 느낌? 콧구멍에 휴지 끼어 느낌, 휴지 끼어 놓은 느낌이 나요. <웃음> 약간, 약간 좀꽉 막힌 그 모공의 답답함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발라주면은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나? 부드럽게, 실키하게 막 얼굴 피부결을 보다듬어준다 그래야 되나? <웃음> 약간 피부결을 샥, 샥,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도 없고 되게 좋아서 요즘 되게 잘주어요 같은 같은데 네 여보세요 아 택배인데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엔지가 났네요 <웃음> 아니 택배가 왔대요 택배 올 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가 택배 왔을 때저 이번에 굉장히 돈 많이 썼거든요 어, 쇼핑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차례차례 택배가 오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띵동 <웃음> 하면서 이제 네 하면 이렇게 나가면 택배 또 띵동 하면 네 이러면 택배 <웃음> 나가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쇼핑했거든요. 원래 약간 구두제끼가 있어서 쇼핑을 잘안 하는 편인데 최근에 좀 네, 쇼핑 좀 했습니다. 얘는 에스티로더 거예요. 에스티로더의 쿠션인데 더블웨어 쿠션비비 올데이 웨어 리퀴드 컴팩트입니다. 짠! 제가 이번에 W코리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에스티로더 측에서 제품 제공을 받아가지고 써보게 된 제품인데 오! 너무 좋더라고요. <웃음> 제가 쿠션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쿠션 제품들을. 간단하고 이러니까 쿠션 제품들을 좀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다크닝도 없고 뭔가 비싼 비싼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바를 때 약간 금가루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 얘가 쿠션치고는 아무래도 에스티로더 제품이니까 근데 그 값을 해요,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쿠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최근에 얘, 얘밖에 안쓴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브러쉬를 이제 이걸 쓸 거예요 얘는 미네스트 브러쉬사의 제품인데 이렇게 약간 짐 모양으로 생겼어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그런 브러쉬 모양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묻혀걸랑 사용을 할게요 이 브러쉬가 이렇게 보면 쫙 깔끔하게 발려요 진짜 딱 깔끔하게 발리고 이렇게 막 펴바르는데 결 자국이 진짜 안 남아요 모공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채워 버릴 수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 미네스트 사에서 제가 이번에 선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써본 건데 이게 너무 편리하고 결 자국도 안 남고 게다가 이게 진짜 좋은 게 보통 브러쉬로 해준 다음에 결 자국이 남으니까 이제 퍼프로 두들겨서 고정을 해주거나 결 자국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얘가 퍼프 기능을 해요, 여러분. 얘가 퍼프 기능을 해서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해주면 퍼프 따로 쓸 필요 없이 얘가 딱 퍼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브러쉬가. 그래서 그냥 쓱쓱 바르고 그냥 이 브러쉬로 또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고정시키고 밀착시켜주면 좋아요. 얘는 같은 쿠션인데요. 음... 얘가 아까 제가 발랐던 애보다 한 톤이 더 밝아요. 얘로는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얼굴 가운데 부분에 발, 발라서 얼굴을 좀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할게요. 아까 그냥 그 브러쉬로 퍼프 용도로 이렇게 써줄게요. 요즘 얼굴에 주근깨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진짜 저 죽은 깨, 기미 이런 거 없었는데, 애 낳고서 죽은 깨가 빠바바박 생기더니, 기미가 또 가, 같이 따다다닥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생겨버렸어요. 근데 점점 진해지더라고요. 이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원래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그냥 제 죽은 깨들을 좋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깨가 나름 뭐, 귀엽더라고요. 제 눈에. <웃음> 이 컨실러로 좀 주근깨랑 잡티 좀 가려볼게요 얘는 웨이크메이크의 팟컨실러인데 딱딱하고 커버력도 좋고 고정력도 좋아요 저 최근에 롯데월드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가지고 굉장히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머리 산발되도록 해성특급도 되게 줄도 엄청 길었는데 저희가 매직패스에 성공해서 빠바박 들어가서 탔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탔는데 저희 그 회전 바구니라고 그러나요, 그걸? 아 의자? 저희 의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해성 특급. 그래서 한번딱 돌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이제 다른 커플이었어요. 그뒤 커플도 저희 딱 마주본 상태로 걔네가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저희 커플이랑 <웃음> 그쪽 커플이랑 거의 마주보면서 계속 상견례하면서 그 해성 특급을 탔거든요. <웃음> 근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약간 뭐 인사할 수도 없고 진짜로 계속 마주보면서 탔거든요. 의자 잘 골라야 돼요, 진짜로. 그 의자 못 고르면 민망한 상황이 옵니다. 저 진짜 민망했어요. <웃음>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얘는 로라메르시의 트랜스 루센트 뭐지? 이름 이름? 트랜스 루센트 루스 세팅 파우더입니다. 약간 이,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혓바닥 같이 이렇게 탈랑탈랑거리는 이 브러쉬는 아까와 같이 미네스트 브러쉬에요. 얘도 같이 받았는데, 이 탈랑탈랑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혓바닥으로 약간 얼굴 맞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오늘 턱에는 따로 바르지 않을게요. 왜냐면 턱에 지금 각질감이좀 있고, 네좀 그렇거든요. 여기 상태가 상태가 메롱이라 가지고 여기다 발라주면 안될것 같아요. 어머 내 네, 쉐딩 어디 있네? 어디 갔네? 가랑이에 있나? 아 가랑이에 있네. <웃음> 쉐딩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제 엉덩이에 있었더니 쉐딩이 굉장히 따스워졌네요. 광대에서부터 착착착착착 내려오시면 쉐딩이 좀 편해요. 내려오는 거죠. 저 요즘 여러분, 제가 요즘 혼술에 되게 꽂혔어요. 요즘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뭐 행복하게 먹어서 찐 살이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막걸리도 되게 좋아하고, 맥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술 먹는 게 그렇게 내 자신이 너무 분위기 있고 내 자신을 취하는 거예요 <웃음>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편 일단 절로 가라 그래 그냥 나 혼자 무조건 마셔야 돼 어디 공간에서 <웃음>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미드 미드 미드 아시죠? 미드? 미드 아니면 영드 같은 거 보면서 홈맥하고 혼술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곱창이어야 돼요 안주는 무조건 곱창 아니면 맛창 아니면 라면 이렇게 세 가지 무조건 이세 가지로 어, 요즘 혼술에 빠졌는데 진짜 제가, 제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팔레트 사용해 줄게요 초콜릿 색들 두 가지를 섞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요렇게 색을 깔아줬어요 잘보이실랑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그리고 오늘 섀도우 두 가지를 에뛰드 하우스 걸로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왔거든요 저는 에뛰드 하우스 섀도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색깔도 다양하고 그냥 싸게 싸게 팍팍팍 쓰기도 되게 좋잖아요 색깔이 뭐 못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뛰드하우스 제품으로 가져왔고요. 먼저 10배 때 되게 유명템이죠.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10배 때를 사용할게요. 10배 때를 좀 눈두덩이 전체에 좀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언더에도 깔아줄게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의 뿌려먹는 카카오잎스라는 굉장히 쓸데없이 긴 이름을 가진 그런 섀도우예요. 쌍꺼풀 라인에 사용할게요. 이번에 어떤 사건을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제 딸내미가 글쎄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제 노트북을 망가뜨렸거든요. 제 노트북 위에 아이스크림을 부어 놓은 거예요 제 딸랑구가 응. <웃음> 하, 정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화란 <웃음> 하, 그랬었죠 솔직히 제 노트북을 해, 그렇게 해먹었다고 해서 제가 딸내미 뭐 어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웃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아버지. 어, 정민 아들, 우리 우리 서빌서고 어. 왜? 우리 고 우리 려에서고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웃음> 제 컴퓨터는 갔네요 이렇게 가버렸네 <웃음> 씁쓸하게 커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참 씁쓸하네요 <웃음> 아무튼 다시 시작해볼게요 메이크업 뿌려먹는 카카오 닙스지 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언더 뒤쪽에 이제는 좀 음영을 줄게요 와우 와우 <웃음> 와우 이거는 아리따움의 코코아 브라운이라는 컬러고요 제가 음영을 깊게 넣을 때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섀도우예요 아무래도 좀 펄이 있는 섀도우는 빛을 반사해서 음영이 좀 옅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펄 섀도우는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좀더 깊은 음영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했다 한들 더 어두운 무펄 섀도우를 한번더 사용해주면 조금 더 음영이 짙어져요 짠. 아이라인은 청담 프로에이인가, 에프로인가 프로에이 청담이네요. 프로에이 청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인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오늘 눈뒤 음영 자체가 진해서 여기서 이제 눈꼬리가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안 예쁠 것 같아요. 눈꼬리는 좀 오늘은 안 빼는 걸로. 아이라인 그리다가 얘기하기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꿀조합의 파운데이션 조합을 찾았어요 나스 레디언트 롱웨어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바르는 건데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은 원 바닐라 컬러를 썼고 나스는 몽블랑인가? 몽블랑 컬러를 썼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섞어서 발랐거든요? 와 근데 9시간, 10시간 밖에 있었던 날이었는데도 하나도 안 무너지고 다크닝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 되게 정말 오랜만에 지속력이 좋은 그리고 피부 표현도 예쁜 그런 조합을 찾아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지금 조금 소음이 들릴 거예요. 여기 스튜디오 밖에 떠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음, 죄송해요. 저도 약간 배짱있게 어이 거기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잘 말을 못 하겠어요. <웃음> 이거는 삐아의 로즈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예요. 펜슬라이너예요. 이렇게. 저는 싸고 좋은 거를 항상 찾는 편이라서 네, 삐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삐아가 싸고 좋잖아요? 눈 점막 라인 언더에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긁어줄게요. 이거는 아델의 데미 위스피라는 속눈썹이에요. 보통 속눈썹 집게는 아리따움에서 산이 제품이랑 그리고 듀오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요. 자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였습니다. 마스카라는 이거 페리페라의 롱래쉬 컬링 사용할게요. 짠! 언더에도 해줄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강아지예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이번에 저희 집에 두 마리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웃음> 제일 좋아요 요즘. 걔네 볼 때마다 행복해. 아이 메이크업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심플하면서도 되게 화려해 보이죠? 아 그리고 눈썹 그리는 거는 귀찮으니까 일단 블러셔를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라카 팔레트에이 선홍색깔 블러셔를 사용할 거예요. 빨갛게 물든 것처럼 진하게 해줄게요. 이 블러셔가 살짝 이렇게 펄이 있어서 되게 은은하게 빛나거든요. 되게 예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눈썹 그리기 이거는 케이트 제품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내장 브러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휴대용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뭐코 쉐딩도 할수 있고 이걸로는 이제 그냥 눈썹 수정할 수도 있고 되게 편한 그런 팔레트예요 일자로 커팅되어 있는 얇은 브러쉬 사용할게요 뭔가 프리한 자세로 프리하게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정적으로 앉아서 찍는 것보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제가 아까 텐션이 되게 높아졌다가 갑자기 노트북 이야기 이후로 텐션이 낮아져서 <웃음> 죄송해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못한것 같아요 드디어 이렇게 떠들다 보니 립만 남았어요 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둘다 삐할 거예요 하나는 어, 삐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로코의 정석이라는 컬러고 하나는 흥행의 정석이라는 컬러네요. 먼저 로코의 정석을 발라줄게요. 짠. 이런 컬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흥행의 정석이죠. 그릭 레드 컬러였나?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네 메이크업은 대충 이렇게 끝이 났고요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차곡차곡 얘기하면 되니까 다음에도 이런 TMI 뿌리는 영상에서 네. 만나도록 해요 이런 얘기들은 아무튼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을 내고 머리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말이 많고 어수선했는데 그냥 좀 편하게 부담없이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색감이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카메라도 멀리 두고 색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편한 건방진 모습으로 좀 찍었기 때문에 <웃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더 자세하고 예쁜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이게 메이크업을 하고 난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난리가 났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이따구로 화장을 합니다. 좀 더러운데 이렇게 프리하게 화장을 해야지 좀 마음도 편하고 네.